고닥이들 안녕! 안녕! 덕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없는 가 바로 비규어아니겠습니까 그래 비규어그비규어를왜 이렇게 모으는 거지? 뭐, 뭐 중독성이라도 있는 건가? 이건 내가 볼 때는 이게 영화나 만화에서 느꼈던 감동을 현실에서도 느끼고 소유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도색 전문가 피규어 피니셔 박중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피규어 같은 거를 이렇게 도색해서 마무리 완성까지 하고 있는 박중우라고 합니다. 음. 예 취미로는 이렇게 자동차나 탱크 이런 거 만들고 있고요. 음. 예. 혹시 제가 별명, 닉네임 맞춰볼까요? 말씀해 보세요 예. 쿠마 <웃음> 예. 쿠마쿠마로 활동하고 있고요 피겨 이런 행사에 참가해서 계속 활동을 넓혀가고 있고요 또 와이프가 지금 원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와이프가 만든 거를 도색하고 완성까지 하는 피니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와이프 언니가 이거를 만들고 오빠로 불러도. 돼요? <웃음> <웃음> 네 유복. <그래서. 웃음> 아또 결혼하셨어. 아, 왜 자꾸 결혼 하 신문 분 내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유부 오빠로 가자. 그럼 유부 오빠. 어, 아, 유마 오빠. 아 쿠마 오빠. 아 쿠마 오빠. 쿠마 음, <목소리> 음, 오빠가 이거를 직접 세취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치라고 있습니다. 그 예. <목소리> 그러면 그 행사에 나가면은 이걸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저 대결이라기보다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2000년대. 부터 이제 그 행사, 원더패스로 행사가 있었는데 판매할 수 있도록 판권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 그날 딱 그날 하루만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어디 이제 라이센스가 필요한 이런 걸로 갖다가 각자 다 만들어서 당일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한국에선 그런 거 없어요. 한국에는 아직 없고요. 지금 일본만 계속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 피규어 도색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도색은 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본인은 이제 이런 걸잘 하고는 싶었는데 어렸을 때못재기셨다고 이제 저희, 저한테 이제 이렇게 사주신 거예요. 저희 형도 있는데 저 젊으세요? 서른하나입니다. 서른한 살이시죠? 네, 서른... 쿠마 누나야! <웃음> 누나 <웃음> 누나야! <웃음> 오빠가 아니네! 제 동생이에요 <웃음> 여러분! 아그렇구나 누나 해봐. <웃음> 네, 누님. <웃음> 만누나라고할 수는 없었다고 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아버님의 친구가 이런 이제 과학사를 하셨는데 이제 지금 말하수있 문방구 같은 거죠. 이런 모형을 판매하는 음. 과학사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 뭐 키트를 만들라고 주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사다 주시거나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취미로 하다가 이제 와이프 언니가 이거를 만드니까 어저 여자랑 결혼하려면 내가 여기 색칠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웃음> 그치?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이게 와이프는 이제 나던졌데 인도 뭔데 저게 인형 회사를 다니다가 네.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어머머머. 이제 와이프는 그 회사 다니다 그만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사귀자고 아. 얘기를 해서 <웃음> 내가 색칠할게 네가 <웃음> 만들어!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웃음> 네. 네. 네. 네. 네. 네. 만나게 되고 네. 근데 왜 와이프 님 같이 안, 나, 안 나오겠어요? 이게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기가 좀 꺼려해가지고 어 네. 네. 안 나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기 와이프 얘기에 귀가 엄청 빨개지셨는데 이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웃음> 귀가 터질 것 같이 빨개졌는데 지금 또 이제 어 궁금한 게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들어지 이거 지금 다 만드신 거죠? 직접 기존에 뭐 판매하는 걸 칠한 것도 있고 이제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저 얼굴이라든지 이쪽은 이제 저희 와이프가 만든 거고 제가 칠한 건데 아, 저 얼굴 진 진짜 디테일해요. 이거 그 배우 그 미국 아, 그 아, 외국에 그 배우 뭐지? 그 누구 그 이름 이름 베네딕트 컴버비치라고. 그분 예, 예. 아, 그 <웃음> 분은, 있어요 외국에 사시는 분. <웃음> 대박. 이걸 진짜 만들었다고요? 진짜 디테일하 그러니까 피부도 완전 진짜 사람 피부 같아. 뒤집어서 머리결도. 머리결 장난 아니야. 여기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여기 꼬랑지 내려온 거. 눈알 눈알이 반짝 있는데 눈 아래만 코팅을 하신 거예요? 그쵸. 눈 아래만 이제 생기가 돌게 와, 이렇게 코팅을 했, 했습니다. 예. 음.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도, 도색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 주실 수 있어요? 예, 도색은 이제 이렇게 실제로 캐릭터가 있으면그 사진을 보고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은 참고할 사진이 없으면 상상으로 많이 참고해서 하는데 색감 찾는 게 제일 어렵죠. 예. 상으로 이걸 한다고요? 저 없는 경우에는 알아서 생각대로 칠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혹시 상상으로 한게 있다면 이제 요런 여기 두 가지 이런 캐릭터라든지 음. 예. 아니 그러면 조금 그런 색 관련돼 가지고 조금 센스도 있어야겠다 그게 타고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많이 보던지 아니면 예. 공부를 <웃음> 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공부는 따로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미대 가려고 그럼 고등학교 때까지 미술 공부를 했었는데. 에좀 예,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일본어 쪽을 공부해서 음. 그 관광 쪽으로 가서 이제 일본에 잠깐 인턴으로 호텔 같은데 잠깐 일했다가 왜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본 갔을 때 되게 잘 이거 잘잘 <웃음> 잘, 잘, 잘 그거 <웃음> 얘기가 잘 되시겠네요 일본어는 가능한데 이제 영어를 아예 포기하다 보니까 영어가 안 돼요 일본어는 가능한데 일본어 하는 것도 어둡요하지막 시대 하지마 시대 <웃음> <웃음> 그러면 이렇게 제작할 모델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선호하는 스타일이나 장르가 있으세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 <웃음> 역시 아, <진짜. 웃음> 저런 얼굴, 사람 얼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관심 있어 하는 거가 있을 때 그렇게 만들고요 아 그럼 좋아하는 아 배우 네. 네. 네. 아니면 제품으로 업거나 하는 걸 갖다가 이제 필터 하시는 거로 만들고요 <웃음> 그러면 이런 걸 본인 얼굴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 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있겠죠? 얼굴, 어, 어, 각자 얼굴, 얼굴 만들어봤을 것 같아. 어, 예전에 이제 같이 회사 다니거나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얘기만 했었고 실제로 그런 적은 없었어요. 어, 그래요? 네. 해, 너 진짜 이런 능력 있으면 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글쎄요. <웃음> 내 얼굴하고 와이프 얼굴하고 딱 해가지고. 뽀뽀하는 사진. 그게 사람을 이렇게 노려보고 이제. <웃음> 아 진짜 눈 같아서. 너 너무 신기해요. 아니 이거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거 너무 작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판매하는 걸 갖다 칠만 한 건데 아, 색칠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 색칠이 아, 그게... 더 궁금해요 저는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선이라든지 그걸 갖다 다 붓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오, 눈도 되게 아니, 나는데. 아가 아가 짱이가 그랬거든요 여기 이렇게 눈에 이렇게 끼고 하는 거 그런 거 끼고 하냐고 끼고 거. 원래는 지금까지 안 끼고 했었는데 저희 이제 같이 좀 모형 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미리 끼고 하면은 나중에 눈에 이렇게 손상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 요즘에는 이제 가끔 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도색 작업을 하면서 기억이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아니면 사건 사고? 매번 만들 때가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 잘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잘, 잘 완성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와딱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아직 저희도 다좀 부족하다 보니까 음. 이제 보는 분들은 다잘 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저희만은 또 이제 저희 와이프랑 저랑 눈이 이제 또 이제 높다 보니까,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기까지. 괜찮아요. 엄청 노래 잘하시는 가수분들도 그렇게 말해요.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좀더 노력해야죠. <웃음> 네, 맞습니다. 만약에 또 향후 또 이런 일을 하시게 되는 후배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요즘에 이제 SNS를 보면은 이렇게 조속가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취미로 시작해서 이렇게 업으로 하려고 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오래 오래 앉아 있어서 얼마나 작업을 열정이 있냐, 이제 그거 같아요.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앉아있건 그러거든, 상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열정이 일단 있어야 돼요. 이 탱크 같은 경우는 뒤쪽에 보면 지금 카메라에 안 잡힐 것 같은데요. 뒤쪽으로 보면. 낙엽까지. 낙엽? 디... 낙엽까지 진짜 디테일하게 지푸락이 낙엽 이런 거 진짜 디테일하게 올려져 있어요. 전쟁 갔다 왔는가봐. 그니까 가을에 갔다 가, 갔다 와가지고. <웃음> <웃음> <웃음> 어, 대박이다. 이런 낙엽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박물관이나 아니면 이제 음. 사진 같은 걸 보면은 방치된 전차나. 이런 거에 올려져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상상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아니 이제 실제로는 아, <웃음> <웃음> 실제로 있어 보이니까 놔두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해가지고 올려놨죠. 네. 저 나경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만들 때도 이게 이제 이런 나경 좋은 거 아니야 진짜? 자른 거 아니야? 잔디 같이 그런 네. 길다란 풀 같은 거는 야생에서 그냥 그... 채집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또 따로 판매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놔두고 이제 치료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전시 같은 것도 하시나요? 전시회라기보다는 이제 가끔 국내외로 그 모형 동호회끼리 이렇게 모여서 전시하거나 이제 그런 행사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친목식으로 나가서 전시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또 있죠. 국내도 하시죠? 그쵸, 보고 뭐 중고장터나 이제 그런 걸로.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저희도 가서 <웃음> 연예인 DC 되나요? 연예인 DC는 아니시고 오시면은 볼건 많습니다. 예. 우리 또 우리 쿠마쿠마 쿠마 동생 덕분에 또 이렇게 디테일한 피규어까지 구경하게 됐습니다. 음. 네 다음에 또, 또 좋은 작품 있으면 또 들고 나와서 소개해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고덕이들 그때까지 즐겁게 하세요 쿠마 쿠마 아 <웃음> 시시 시작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우리 귀여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잠깐만, 뭐, 왜 그렇지? 아 이거 상당히 궁금한데 이거? <웃음>